일방 오지 마세요. 러블럭스 업데이트의 코인물 아니 코인물 이라 불러주세요 코인물 하가하인물이라고 누구야? 나 여기 있지. 어? 뭐야 하야 너? 뭐야? 뭐야 자희들아너 비밀의 문안 들어가봤지? 비밀의 문이 그 뭔데? 60번 째 방에 가면 비밀의 문이 있다 그것맞저깨야 고인물로 인정을 해주지 <웃음> <웃음> 진짜지? 진짜지구나! <웃음> <웃음> 알았어 자 여러분 저 케이블 말대로 비밀의 문이 있다니까 제가 한번 오늘은 비밀의 문을 깨어볼게요 렛츠고 가봅시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업데이트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막 막 앞으로 직진하시면 안 돼요 왜냐 방문도 헷갈리게 해놨어요 이 업데이트는 좀더 여러분 신경써서 무조건 달리지 마시고 파밍하면서 천천히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목표는 비밀의 문을 깨는 거 오는군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뿅 고생이 많아 친구. 문좀 열어주고 가지. 저도 찾아주구만 열쇠 찾았고요. 오, 십자가. 와 보통 밤에는 십자가 안 나오거든요. 와 대박 십자가 나왔어요. 자 이제 중간 보스 나오겠네요. 아, 귀찮다. 에이, 잡아기사 은나 카드스마이스. 자, 이제 똥개가 이 데리고 있죠. 피규어. 칠, 팔, 오, 영영, 오케이. 상점이 나오겠습니다 상점 여우 반가워요 여우 해고 기 사고 팁 였다! 예요! 감사합니다! 땡큐베리 감사합니다! 아우 마음이 놓이네 십장 하나 더 있으면 60번째 방어 뭔가 잠깐만 뭔가 좀 으스스한데? 비밀의 방이 어디? 아 어? 진짜! 자 이제 들어가 볼게요 일단 이쪽, 이쪽으로 와, 미로처럼 돼있고 일단은 여러분 어 길이.. 어, 여기있네 안녕 여기. 뭐라는 거야 어, 어 잠깐만 이거 문이 왜 잠겨져있지 잠깐만요, 이것도 레버문인데? 일단은 이, 문을 열어볼게요 여기죠, 여기 이쪽 문도 들어가고 맞다! 열렸다! 열렸다! 열렸다! 보이시죠? 열렸어! 우와! 우와! 완전 똑똑해, 완전 똑똑해 오우 아저 와, 아저씨께 아저씨오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진짜 비밀물 있네? 오, 오 좋아요 좋아요 오, 와 오, 이거 오, 안 사고 들어왔었어 봐와 완전 끔찍해 진짜 와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오 열렸습니다 들어가 볼게 여러분 아, 떨립니다 여러분 자 들어왔습니다 컨티뉴그렇 계속하죠 오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어 근데 잠깐만요 기존의 그래픽이랑 좀 많이 다른데요? 이건 뭐지? 오 이거 잠깐만 뭐야? 저.. 적외선으로 하는 건가? 어? 잠깐만요 어? 아 이거 흔들어서 아 흔들어서 충전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아 손이 좀 많이 가긴 하는데 어 되게 재밌네요 그리고 여기 무, 기본 기존의 문 같아요 들어가네요 이렇게 오 그렇다면은 똑같이 괴물들도 나온다는 얘기겠죠? 오케이 대충 알았다 알았다 아뭐 비슷하겠죠 뭐 많이 다를,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뭔가 이게 지금 5 0번방 넘으니까 좀더 어두워진 것 같아요 이거 근데 보니까 뺑놈 같은데 여러분? 오뭐 들린다 소리 들린다 뭐야 뭐야 오온다 오온다 오 어떻게 뭐어 뭐.. 찌뭐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거든요오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오 지금 보시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소리 들리거든요 와 조로 시네츄 스키로시에요그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아 시끄러워 근데 <웃음> 너 너무 시끄러워 자 여러분 백.. 어저 뭐야? 백번째만 넘었네요? 어? 그건 뭐야 백.. 100, 101번이면 100분 100문을 넘었던 얘긴데? 좀 무섭습니다 사실 공포가 밀려와요 이 반복되는 저 문소리와 반복되는 이 구조 이거 사람 은근히 공포심으로 몰아냈거든요? 치룩같은 암흑인데요. 127.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뭐해? 어. 어. 어? 아니, 저거 뭐지? 뭐, 아까 그 괴물 뭐지? 어떻게 처치해야 되는 거야? 온다, 온다, 온다. 뭐야? 아니 도대체 지금 나타난 그 개모.. 스톱이라고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니까 에너지가 안 달았어요 대충 알겠어요 그러니까 멈춰라는 얘기 같아요 그쵸? 150점 뭐 부수같아요. 야! 왜? 나 비밀에만 안갈 거야. 으헤헤이헤나헤헤이야 <웃음> 그, 어, 안녕 야야야! 저기 여러분 제가 갔다 왔는데요 아 이게 헤문까지갈수 있대요 그럼 뱃지를준다헤 하는데. 저기 다시 가지고좀뭐천 문까지 간다는 건좀 정신병이 올것 같고요 그리고 200분 정도 지나면은 돌아올 수 있는 포털이 있다고 합니다 그 포털 타고 다시 도어즈 게임을 뭐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아 일단은 십자가도 안 통하는 거 보셨죠? 예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저도 더 공부해서 다음에 혹시라도 아, 천문을 통과하게 되면 영상 올리겠습니다 어쨌든 커버기 뷰멘의 물 한번 즐겨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